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가 만든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다시 유행이 돌고 있는 접이식 미니벨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1편으로 접이식 미니벨로 구매 가이드 2편으로는 실패없는 추천 브랜드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접이식 미니벨로는 편의성과 실용성이 더해져서 대중교통을 연계한 자출족 독립적인 시간과 여유를 즐기는 캠핑족과 여행족들에게도 많이 선택되고 있죠 그래서 구매에 앞서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정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광고, 협찬, 지인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미니벨로란 바퀴가 작은 자전거를 말합니다. 작다라는 뜻의 미니와 불로로 자전거라는 뜻의 벨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휠의 직경이 20인치 이하면 미니벨로라는 명칭을 달게 되고요. 여기에 접을 수 있는 폴딩 설계가 가미된 것이 폴딩 미니 벨로. 즉, 접이식 미니벨로입니다. 보통 20인치 휠 사이즈의 미니벨로가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고 16인치와 12인치 10인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일반 자전거의 휠 사이즈가 27.5인치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가 바로 미니벨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휠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휠의 직경이 짧으면 짧을수록 속도 유지력도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바퀴가 작으니 가속이 빨라지긴 하겠지만 회전 관성이 작아서 감속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페달을 한번 굴릴 때마다 바퀴도 한바퀴씩 회전하기 마련인데 접지 거리가 짧으니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페달을 굴리는 횟수로 늘어나야 되는거죠. 큰 풍차가 더큰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작을수록 장애물에 걸리는 범위도 커집니다. 장애물에 대한 진입각도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타이어의 접지 면적도 한몫하지만 휠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자갈이나 요철 등등 고르지 못한 장애물을 넘다가 바퀴의 중심 이 뒤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바퀴가 작으면 휴대 공간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프레임이 차지하는 너비와 높이는 어린이용이 아닌 이상 비슷하기 마련 입니다. 하지만 바퀴가 작다면 동일한 폴딩 방식이라 하더라도 폴딩 규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과 크기가 더 적어 집니다. 당연히 자전거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위에 걸리는 일이 적고 약간의 무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폴딩 방식에 대해 살펴볼까요 폴딩 방식은 제조사마다 다 다르지만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몸체 그러니까 프레임 중간에 네버를 설계해 프레임을 반으로 접는 방법이 있고 앞뒤바퀴의 접합부 즉 포크나 서스펜션 접합부에 힌지를 달아 팔다리 관절을 꺾어 접듯이 접는 스윙폴딩 방식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접는 방식은 그렇지 않은 방식보다 내구성이 조금 더 약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재를 더 해 보강 처리를 하지만 하중이 높고 과속을 즐기수록 측면 뒤틀림 의 발생률도 높아지기 마련이죠. 접합부 하단에 지지대 역할의 프레임을 추가하는 등 구조적인 설계를 통해 뒤틀림을 잡아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동에 대한 휴대성입니다. 같은 접이식이라 하더라도 접히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손에 닿는 핸들바 양쪽 날개가 접히거나 핸들바 높이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반면에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 대비 폭이 거의 좁혀지지 않거나 높이가 여전히 높아서 공간 효율이 적은 제품도 있으니 접힌 상태를 360도 시선으로 살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 접혔다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들고 이동하다. 생각보다 쉽게 펼쳐지기 때문에 마그네틱이나 안전핀 또는 끈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끌고 이동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데요. 아무리 작게 접었더라도 무거운 건 마찬가지니까요. 접어서 끄는 방식은 자전거 자체의 바퀴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접어서 끌 때만 사용하는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조바퀴가 있는 제품은 세워둘 때도 안정적인 게 대부분이어서 더욱 추천드려요. 다음은 주요 소재에 따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알루미늄과 스틸, 티타늄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내구성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대중적인 소재는 알루미늄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무게 대비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두꺼운 튜브로 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스틸은 무겁지만 매우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 튜브 두께를 가늘게 제작해 무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폴딩 크기도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티타늄은 경량인데다 강성과 내구성을 두루 갖춰진 재질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고가라는 단점이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꺼려지죠. 강성에 집중된 카본은 접이식 미니벨로로 제작되는 경우가 최근에서야 간혹 보이는 정도로 아직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풀카본 프레임으로 제작되는데도 디자인과 폴딩 설계 방식이 여느 미니벨로와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하중과 진동 등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에 특수 재질을 합성해 제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내구성에 대한 판단이 미지수죠 게다가 가격이 높은 편이라 쉽게 선호되지 않는 편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겁니다 싼 것도 널렸는데 조그만한 게왜 이렇게 비싸 가격에는 프레임 소재와 전체적인 변속 시스템 타이어, 휠과 같은 부품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만 프레임을 이루는 튜빙 제작 기술도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미니벨로는 각각의 폴딩 접합부 내구성과 안전 잠금잔치의 내구성을 충분히 끌어올렸는지 각각의 튜브가 균일한 두께와 내구성을 지녔는지 강조 테스트 및 충격 테스트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지 등도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2편 에서는 미니벨로 추천 브랜드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 고요 안녕 띠링띠링